1985년대 우리나라에는 대중 목욕탕이 많았습니다. 집에 샤워시설이 많이 없었던 터라 이 시기의 대중 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죠.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와 목욕탕은 인산인해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의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장충동에 위치한 한 대중 목욕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금요일 저녁. 시간이 밤 7시 반을 넘었고 손님도 다 나갔기에 목욕탕 사장님은 슬슬 문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손님도 별로 없던 터라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여자 손님 한 분이 터벅터벅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00mm의 비가 쏟아지던 시기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사장님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사장님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독특했기 때문이죠. 빨간 장어에 빨간 코트 형태의 우위를 입고 있었고 많이 추운지 입술은 보라색에다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감기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몸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다가 온 것만 같은 불안한 표정에 낯빛은 상당히 어두운 모습이었죠 그 여자는 사장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영업 안 하세요? 아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저기 진짜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욕탕 사장님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하게 떨고 있는 여자가 안쓰러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죠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문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밤 8시가 넘어도 나오질 않자 사장님은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가지고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에 청소와 때밀이를 하는 종업원은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8시 반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사장님은 여탕 입구로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손님, 한 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지요. 몇 번을 부르고 노크를 해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니 사장의 손엔 땀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며 다시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더 주어서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사장님은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정말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먼 훗날 회상했죠. 탕 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숨이 멎어있는 상태로 사장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목욕탕에는 사장님과 그 여자 둘 뿐이었고 여자의 사이는 날카로운 회칼 같은 물체 마구 난도질이 된 상태였죠.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현장에서 살해 도구를 전혀 찾지 못했고 목욕탕의 여탕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피한 방울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 사장님은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10년 넘게 이곳 장충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아내, 자식들과 단란하게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밀폐된 공간이기도 한이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무참히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소문이 난 건지 트라우마가 생긴 것인지는 몰라도 사장님은 그 목욕탕을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목욕탕 사장님이 진술한 목격담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날 그 날카로운 흉기로 인해 고통스러웠을 그녀가 눈도 감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였을까요?